안녕하세요 클리쌤입니다. 오늘은 음 그냥 하루라도 우리 구독자 분들 보다 하루라도 더산 그냥 인생선배로서 누군가의 형, 누군가의 오빠, 그냥 누군가의 동년배, 친구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 스스로도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저를 다독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은 굉장히 뒤처진 것 같고 자 후회도 많아지고 자 시간만 지났어요. 뭐가 해놓은 건 없어요. 결과는 없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학창시절엔 공부 좀 괜찮게 했는데 자 입시를 망쳐가지고 나보다 못났던 애들이 잘나가고 있거나 내가 예전엔 어,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기도 어느정도 많았는데 어, 어느정도 지나 보니까 좋은 사람들 다 놓치고 이제는 연애하기도 힘들어진 것 같고 스스로 이렇게 막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이 괴로움이란게 끝없는 비교에서 나온단 말이죠. 자 나를 과소평가해서 남들보다 굉장히 음추려가지고 자이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얘기는 이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. 현재의 나를 망각하고 있는 경우죠.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없는데 예전엔 잘 나갔는데 자 근데 과거는 필요 없어요. 현재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면 인정을 해야 돼요. 내가 아무리 예전에 외모가 뛰어났어도 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남들이 안 좋아하는 관리 안된 외모가 됐다면 자 부족함을 인정해야지. 자 운동을 시작해야죠. 자, 예전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가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이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내가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자,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. 방법이. 나아지는 게. 자, 그러면 내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책이라도 하나 더 보게 되고, 운동을 더 하게 되고, 나는 지금 채워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가하게 되죠 그런데 내 상황을 망각하고 예전의 것만 예전의 어떤 영광이나 좋은 모습만 떠올리고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 괴리감 그 간극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하게 돼요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예전엔 쟤보다 더 잘나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자 생각에 갇혀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이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. 자 마음이 편해지려면 자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죠. 자이 나는 이미 할건다 했고 자 결과가 이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. 채워나갈 수 없어. 이렇게 생각이 계속 다운이, 다운이 되는 거예요.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건전 그런 생각을 해요. 자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. 자 인정할 뿐이에요.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오히려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? 이 생각을 이어가게 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한단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항상 무언가 원할 때 어떤 결과를 원하고자 할때 저도 마찬가지예요.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걸 빨리 얻고 싶어. 좀 지금 하고자 하는 아주 세세한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 결과를 먼저 얻고 싶다 보니까 선행되어야 하는 어떤 작은 행위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정신을 맑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귀찮으니까 달콤한 결과부터 원하다 보니까 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. 자영업자라면 저번 달 매출이 좋았다고 해도 이번 달 매출이 좋아야 할 이유는 하등 없어요. 자 매번 좋은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조금만 스크래치 나고 생채기가 나면 은 우린 금방 포기해버립니다. 자 인생은 대응의 영역이지 좋은 결과만 바래서는 노력 없이 금방 지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체념하고 나뒹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게자 대응하는 겁니다. 인생에. 자 그저 관망하고 있는지 구경하고 있는지 자 그런 문제 해결력이 점점 사그라듭니다.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기 싫어져요. 예전엔 이랬는데 자예전엔난 괜찮았는데 예전에 그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현재가 문제입니다. 이 현재가 결국엔 과거가 돼요. 조금 지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관망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결국 과거가 되죠. 자, 그럼 과거를 또 탓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부족한 거 드러내야 됩니다. 컴플렉스 드러내야 돼요. 단점 드러내야 돼요.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저도 영상에서. 저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도 저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. 저 또한 부족함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글을 씁니다. 자, 책을 쓴 저자라고 해서 독자보다 나을까요? 더 많은 걸 배우고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이걸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독자나 유튜브 구독자분들보다 제가 하등 나을 게 없습니다.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자 있을지 몰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제가 누구보다 나은 게 없어요. 자 그냥 묵묵히 노력할 뿐입니다. 취업이 안 되면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 작은 알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,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. 거기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내 꿈을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. 내가 당장의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 인생이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건다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 또한 인형탈 알바를 하면서 제 생계를 꾸렸던 시절이 있었어요. 하지만 내 스스로가 초라하거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? 내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.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. 내 스스로를 단정 지어버리면 모든 사람들도 단정 지어버립니다. 거기에서 끝이에요. 내가 나를 단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나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어떤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도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내가 느끼는 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낍니다.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. 부족한 거를 내가 인정을 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아 편해질 겁니다. 왜냐?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. 올해는 정말 좋은 일 가득하고 자신의 부족함에서 조금 더 발전되는 음, 그런 일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,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한번 댓글에 밝힐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,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, 이런 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